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래시 나온 자장가를 쳤었죠? 오늘은요 샵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한번 쳐볼게요. 하기도 하고요. 뛰는 메뚜기가 뛰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이 멋진 곡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뛰는 기술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한 하핑 테크닉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에는 옥탑으로 올라가면서 치는 테크닉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오른손은 전부 다 똑같아요. 개구리가 뛰는 것 같은 느낌이죠? d s 과 E 이게 너무 가까이 떨어져도 안 되고요. 너무 늦어도 안 돼요. 딱히 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왼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트는 간단하지만 오, left hand, right,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오른손 왼손 른손왼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듬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조심하셔야 돼요자 그럼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원. 엑센트예요엑센트는 어떻게 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 하나씩 강조해서 이오들은 칠게 하나씩 하나씩 강조해서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쭉 가볼게요. 그 다음 노트는 어디죠? 라이 g h t G에서 G 스킵 스킵 그리고 다시 스킵해서 올라가요. 그다음 왼손 다음은 G, f 이고요 다시 G로 왔다가 오! 오늘또 새로운 거 배워요. 이게 무슨 표시죠? 처음 배우죠 Natural Sign Natural Sign이라는 거는요. 앞에 샵이나플래이 있을 때에 이샵이나 플랫을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래서 Natural Sign은 샵이나 플랫을 없애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쳐야 되죠? 셜비 아니고 그냥 f 로 치는 거예요. F, D,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One, Two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하면 그다음 마디는 s k i 그리고 오 이것도 무슨 도시인지 우리가 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s p a c e to Space니까 스킵이죠 그래서 C에서 내려간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왼손, G, C, C, D, 2. 다음은, D, D, G, D, step down, s t e p c a t o 그 다음, 이렇게 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왼손은, 왼손 노트는 3노트를 한꺼번에 같이 드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노트까지, 동시에 떨어뜨려 주셔야 요 우 테크닉 배웠죠? 최근이에서 지금 그때 연습한 테크닉은 여기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똑같아요. 처음께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C, H, <목소리> B, L, N, H, B, 1, <목소리> 2, 1, 2, 1, 1, 2, 3, 4그 다음 사실 Left hand 번에는 오른손이 D로 올라가서 d 로올라 d 서 a n d hand hand hand hand h a 1 d h a n e hand h a n e hand h a n e h a o d h a n e h a o d h a n e a n d h a a n o n d hand n d a a a h a 똑같은 노신인데요 똑같은 노트는 아니고 이 D샵을 까만 건반 두 번째죠. 다음 까만 건반 두 번째, 똑같은 노트에 가서 치고 그 다음에 50는 하나 더 올라가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뒤인데 올라가서 이렇게 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새로 배운 기호입니다. 그리고 left-hand는 l o w e C 건반에서 가장 낮은 C를 치면 돼요. 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놀라발 칠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랬죠? 까만 건반 두개 아니면 까만 건반 세개 이렇게 보고 찾아야 돼요. 자, 이번 노트도 까만 건반 두개인데두 번째 노트에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아가면 훨씬 더 쉽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느린 속도에서 천천히 한번 쉬지 않고 쳐 보겠습니다. 바이 핸드 포지션 Ready? 1, 2, 3, Go! Go! 같이 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곡도 천천히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Find hea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rest 2 rest. rest 올라가고 2 3 4 아셨죠? 와, 어렵긴 해요. 어디가 가장 어려워요? 핸드 포지션을 빨리 바꿔야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치고 나서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눈으로 빨리 까먹 것만 두 개를 찾으세요. 그래서 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f i n 포지션 레디. a d y 1, 2, 3, g 어려워요. 이 곡에서 연습은 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에서 칠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 속도에서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런데요, 나는 더 빨리 쳐보고 싶어요. 하시는 학생들은 그 다음 속도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선생님 한번 쳐볼까요? 자, Final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틀리면서 이 속도에서 치려고 하지 말고요 차라리 조금 느린 속도에서 틀리지 않고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자꾸 틀리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틀리면서 빨리 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연습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배운 곡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뭐 배웠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죠? 악티브 올라가는 거, 아타바 그리고 원악티브 올라가는 거와 투악티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뭘 배웠죠? natural sign. sharp과 flat을 c a 하는사인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두 가지 음악 기호를 잘 기억하시고 연습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